강남길 전 부인 홍영희 사진 근황과 이후 소식 탤런트 강남길 나이는 59살, 1958년생 강남길 부인 홍영희 간통사건으로 무척 유명하죠. 사실 원래 2000년에 강남길이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강남길 전부인 홍영희 간통사건으로 강남길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죠. 당시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강남길 전안의 홍영희는 내연남 네 장모씨와 모텔에서 육체관계를 갔던 중에 경찰과 강남길 가족들에게 현장이 발각됩니다 당시 간통죄 입증은 현장에서 덮치는 정도의 직접적인 증거나 자백을 해야지만 인정을 할 정도로 까다로웠기에 이렇게 덮치는 경우가 많았음. 홍영희와 내연남 장모씨는 차량 문제 때문에 우연히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6에서 7살 연하인 장모씨 직업은 자동차 영업사원이었고, 차량 운행 중에 배터리가 방전이 된 홍영희의 차를 수리해주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지게 됩니다. 결국 홍영희는 남편 강남길이 투병 생활을 하던 도중에 열한남과 바람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원래 강남길과 전처 홍영희는 방송에도 자주 출연해서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이간통 사건은 강남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죠. 아무튼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홍영희의 내연남은 장모씨 뿐만 아니라 목사 임모씨와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홍영희가 왜 남편 강남길을 놔두고 바람을 폈는지 많이 의아해했고 결국 빈둥지 증후군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기도 했죠. 간통 사건 결과 홍영희는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고 강남길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훌쩍 떠납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는 생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교도소에 복역한 홍영희는 해리로 특사로 그 이듬해 불려나게 됩니다. 사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전남편 강남길로부터 재산 분할을 하기도 했죠. 참고로 혼인파탄의 이유는 홍영희에게 있기에 강남길이 위자료를 받을 권리는 있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경우는 위자료와 별개로 이혼시 나누어 가져야함. 강남길 근황 아무튼 홍영희는 재산 분할로 1억 7천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나중에 이 돈으로 서울 어디에선가 옷가게를 하기도 했다고 알려지죠. 최근 강남길이 드라마 또 오해영에 출연하고 있는데 여전히 연기를 잘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강남길 재혼 생각은 전혀 하지 않네요. 당시 인터뷰에서도 강남길은 재혼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아마 여자에 대한 배신감이 큰것 같습니다.